아 삐졌나봐 나한테 안 와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목소리도> 야 이거 이게 안된다고? 하하 <웃음> 어우 도망쳤다 어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나이스! 공공놀이를 하고 있군요 우리 수녀님이 오 진짜 무섭네 자 나머지 수리하던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아! 아왜 나한테만 와얘 이상해 왜 나한테만 오는데 아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아 진짜 달쓰 어? 뭐야? 뭐야? 아 뭐야? 몰라 뭐야 이 보고 뭐야? 아 살려주고 가요. 아아아 해가 아, 아, 아닌데? 뭐야 이거? 와나와 와, 철개다. 텐카이다텐카 <웃음> <칸>, 욕한다. 오 그렇지 내가 그다 나 죽이지마, 나 아팠어. 많이 아팠어. <웃음> 어, 버그 가게임이네 이거 진짜. 아, 뭐야, 이거. 어. <웃음> 택하이다. <웃음> 아, 택하이다. 아, 왜 이렇게 웃기냐. 아, 나한번 죽어볼까? 우리 수녀님, 어디 가셨을까? 아, 내가 죽어줘야겠다. 아, 수녀님한테 너무 미안하다. 수녀님. 내가 죽어줄게. 어아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아 테가 이풀렸네 아왜왜 왜 그거 갖다 던져 아미치겠네아저거 진짜. 아 불쌍해 어떡해 자저기 바로 달가 바로 달려가네요 어 바로 달려가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자또 바로 소리합니다 아 어, 우리 토끼 어뭐잡겠지어막 답답하지 막 죽겠지 <웃음> <웃음> 어 미안했다 못봤어요? 못봤어요 못봤어요? 자 못봤고요. 자 저는 또 바로 수리를 해줄게요. 자 수리 딱두개 해놓고 놀아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어요. 뭔가 자꾸 펑펑 터져요 지금 반대편에서. 아, 토끼 이거 안 오는 거야? 이거 이력이 끝낼 거야 토끼야. 얼른 도망쳐. 멀리 멀리 사라져 내가 돌려줄게. 여긴 나에게 맡겨. 돌아갔습니다. 어,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아 좋아 나는 농장을 지키는 호박이야 호박 <웃음> 어호박이라고 호박호박 호박호박 호박호박 호박 호박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호박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나 여기 있어요 <웃음> 호박이 여기 있다고요 어어어 우리 슬래님나 가만히 있는데 어디가 하하하하하하 <웃음> 어디가 우리 호박 호박이 여기 있다니까 아 어, 좋아 아 어, 호박 굴러간다 호박이 여기 있다 쇽! 쇽! 쇽! 쇽! 쇽! 쇽! 쇽! 쇽! 쇽! 쇽! 쇽! 슉슉슉! <웃음> 어못작겠지요어 이거 열어 좋아 열어 주고요. 어나 못한 게 없는데? <웃음> 나한게 없어. 나 그냥 발전기만 돌리고 놀아졌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자 열었습니다. 열었고 나나 나 이거 안 나가. 나안 나가. 나 이거 아이템 먹으러 갈 거야? 아이템 에 하나 음료수 하나. 제발 제발 제발 제발. 나딱공 하나. 뭐하니? 우리 친구 뭐해 거기서? 우리 술래 친구 거기서 뭐 할까? 우리 술래 친구. <웃음> 어, 우리 술래 친구 나 여기 있어요. 아, 그, 아, 나 드, 내가 못 들어가. 어, 나 여기 있다니까. 우리 술래 친구. 우리 술래 친구. <웃음> 나 여기 나와봐, 나와봐. 나 여기 있다니까 어디가? 아... 어디가? 나랑 놀자. 아 삐졌나봐. 나한테 안 와. <웃음> 안 와. 기분이가 나빠요. 어어 <웃음> 어이거 어,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. 어 피해주고. 또 어, 이거 안 맞았네. 피해주고 피야 이거 이거 바꿔 바꿔. 나새 걸로 바꿀래. 자새 네, 걸로 바꿔주고요. 닥공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시라고요. <웃음> 아, 농장을 지키는 우리 호박이가 아주 <웃음> 캐리를 <캐슐을> 해버렸습니다 <웃음> 아 불쌍해 따봉 좋아 고마워 <웃음> 아 좋아